안녕하세요. 특수머리 하는 전보입니다. 오늘은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특수머리 세 가지 스킬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응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로만 준비를 했습니다. 요거는 트윙클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트윙클 실로 준비를 했고요. 이제 세 가지 닦기를 하는데 실을 처음에 연결하실 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오늘 따로 알려드릴 거고요. 자, 두 번째 실은 수세미 실이라고 해서 수세미 만드는 실인데요 이실 같은 경우는 쉽게 접하실 수 있죠 아무 곳에 가셔도 사실 수 있는 건데 색깔을 원하는 컬러로 구입하셔서 트위스트로 하는 두줄 꼬기 방법으로 해서 응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 실은 십자소 실인데요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특수머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수머리 세 가지 스킬 중에 첫 번째 스킬을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자첫 번째는 트윙크 실로 이제 머리를 세줄 닦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트윙크 실은 아무 에서나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재료거든요 자 머리 섹션을 가르실 때는 섹션은 상관없이 위에서 손가락 마디 정도만 띄워주시고 그 원하시는 부위에 잡으시면 돼요 자 저는 사각형으로 잡아서 머리를 분무를 많이 해주시면 모발이 많이 이렇게 잔머리가 나오는 걸좀덜 하실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한번 꽈주신 다음에 재료를 잡으시면, 은 자, 원래는 이렇게 돼서 그냥 이렇게 땋는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다른 스킬을 알려드릴 텐데요. 자, 머리를 이거를 세 가닥으로 나눠서요. 자, 처음에 한번 두 번, 세 번째, 세 번째 땄을 때 여기에 가발을 넣어주세요. 넣어주시고, 위에 앞에 그냥 넣어주시고, 다시 그 위에다 덮는 식으로 따주시면, 덮으실 때 같이 머리를, 오른쪽에 있는 머리를 같이 올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시면 무게가 맨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심적으로 가,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거나 미끄러짐을 좀 방지하실 수 있어요. 자, 따시다가, 감호가 무게가 너무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금씩 옮겨주세요. 옮겨 주신 후에 다시 똑같이 따 주시면 돼요. 자, 이거 마무리 하실 때는 실을 이렇게 잡으시고 제일 긴 실을 몇 개를 잡아주신 다음에 요거를 나눠서 양쪽으로 그냥 묶듯이 묶어주시면 돼요. 실끼리 묶으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만 묶어주셔도 충분히 고정이 가능하십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는 포인트 이제 블레이즈 중에 트위스트라고 있는데요. 트위스트는 말 그대로 두 줄로 꼬아준다라는 뜻이거든요. 이제 그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두 번째 하실 실 자체가 수세미 실이에요. 수세미 실이라 실이 양 옆에 이렇게 보솔보솔하게 이게 실이 옆에 붙어 있거든요. 요거 생각지 마시고 단단하게 따주시면 돼요. 이두 실을 믹스를 해서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색깔을 맞춰봤습니다. 트위스트는 되게 간단하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. 똑같이 분무를 해주시고 가른마를 가른 후에 두 갈래로 가른 상태에서 이거를 같이 붙여주시면 돼요. 손으로 누르신 다음에 한쪽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꽈주시면 돼요. 자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돼 있거든요. 이 상태에서 두쪽 손도 같은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꽈주신 다음에 합쳐 주시면 됩니다. 자, 꼬는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께 왼쪽으로 이거를 잘못 꼬시면 풀러져버려요. 이게 근데 잘 꼬신 상태면 이렇게 딱 손을 놔더라도 이렇게 꼬여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. 자, 트위스트는 자기 머리카락보다 좀더 길게 따주셔서 이제 불로 지지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. 자, 따시다 보시면 잔머리가 나오면서 머리 경계선이 보여지거든요. 그거보다 조금 더 밑으로 따주시다가 머리카락 길이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, 세 번째는 히피피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히피피스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,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히피피스는 너무 위쪽으로 있는 것보다 안에서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아래쪽으로 보여지는 게이쁘니까 안쪽으로 좀 숨겨주시는 게좀이쁜것 같아요 자, 똑같이 분모해 주시고요 집에 있는 십자수 실들 있으시면 원하시는 칼라를 세칼라 아니면 다섯 칼라 정도 고르시는데요. 오늘은 저희는 녹색이랑 주황색이랑 파란색으로 해볼게요. 자, 이 실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주시면 돼요. 다음에 여기에 머리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머리를 뒤에다 대시고, 따주시면 돼요. 자리를 잡고. 자, 어느 정도 따줬다 하시면, 그때 이제 히피피스는 감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고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, 양쪽에 원하시는 실 색깔을 잡으셔서,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묶듯이 묶어주시면 이제 기본 준비가 돼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자 엄지손으로 여기를 눌러주시고 뒤에 손으로 받쳐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돼요 요즘 팔찌 같은 거 되게 많이 소원팔찌 같은 거 이런 걸로 많이 나오죠 이거를 원래 머리에, 머리에도 머리 이렇게 히피피스라고 해서 외국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의 나라에서는 많이, 안, 안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자, 10번, 15번 정도 감아주면 이게 손이 안 돌아가도록 딱 고정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자, 다 되셨으면 이거를 잡으신 상태에서 왼쪽 실 중에 그 다음 색 실을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실을 한번 묶어주세요 자그 상태에서 다시 똑같이 감아주시면 돼요 또 다시 잡아주고 다음 색 실을 준비를 하세요 돌려서 실을 빼낸 후에 고정하시고 다시 감아주세요. 잡아주시고 저는 이 분홍색 기점으로 해서 다시 녹색, 파란색으로 내려갈 거거든요.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 또 응용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실 색깔을 다른 칼라를 하나를 남겨놓으시고 이제 똑같이 감아주세요 감아주신 다음에 이걸로 거꾸로 감아주세요. 자, 이렇게 여기는 포인트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이 상태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제일 긴 실을 하나 선택해서 위로.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.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닦기 때문에 밑에도 똑같이 남는 실로 따주셔도 돼요. 똑같이 긴실 하나로 돌려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렸는데요. 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쓰셔도 되고요. 이 특성상 수세미 실 자체는 세 줄로 따도 안에 따여진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트위스트로 하시면 가장 이쁘게 나오고 히피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힘드시니까 두개 정도로 포인트를 넣어주신 다음에 딱히로 마무리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미시전부의 전부였습니다.